수기 전에 왔던 사람들도 많았고 입장이랑 입촌장이랑 다 말라서 다 까지고 옆에 물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두 시간에 한 번씩 깨고 물도 빨대로 먹어야 되고 아 진짜 이제 그건 못 하겠어요 더 이상 하면 안되구나 제가 뜨잖아요 병원이... 어... 아니... 죄송해요 그게 너냐고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나왔냐고 사람만 일단 찍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얼굴을 다 망쳤는지... 아... 진짜 정말 에바였어요아저도 어, 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웃음> <응. 웃음> 아,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동의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콧대가 낮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고 약간 매부리 코여서 오남이 닮았다는 말 진짜. <웃음> <웃음> 웃을 때 오남이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에 너무 다 찍는 거 아니에요? <웃음> 먹고 싶어요. 정말 콤플렉스였는데 이렇게 콧대가 딱 예쁘게 직선 반버섯 고모양으로 딱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정말 너무 너무 만족해. 그럼 안녕. 그냥...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그동에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높아진 것같은좀 기대되게. 채식이신 거맞으시죠 지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애들 겉대고 싶지 않아. 아이고, 웃을 때 너무 오빠 땡겨가지고 친구들 웃기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웃겨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요. 응, 음, 좋은 친구들이네. <웃음> 알죠? 끝나시면 이벨 누르실게요. 네. 지금 간지 장난 아니에요. <웃음> <웃음> 힙하신다 <힙하시네> 지금 <모습. 웃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웃음> 고수할게요 <웃음> <웃음> 고소할게요. 고소할게요. 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한달반 전에 코 수술을 한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딱히 밖에 있지는 않았고 집에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죠? 코끝 높이고 콧대를 좀 높였던 것 같아요 통증도 그냥 귀가 더 아플 정도로 별로 코에는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붓기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편이었고 되게 붓기 관리를 꾸준히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약도 먹고 산책도 2시간씩 걷고 계속 이렇게 해서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른 분, 이런 거. 네 호박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수술한 후에 좋은 점은 어요어 좋은 점은 코가 높아져서 예뻐졌다는 게 좋은 점이고 단점은 이틀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아니야.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해서 입으로 <웃음> 응.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목천장이랑 입천장이랑 다 말라서 다 까지고. 옆에 물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두 시간에 한 번씩 깨고 약간 물도 빨대로 먹어야 되고 죽만 먹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힘들어요 아픈 건 없는데 이틀 동안만 불편한 거두 번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은 수술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웃음> 네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욕심 나아 하는 거 가야 돼요? 네 없어요 수술 후에 달라진 어떤 마음이 있으어요딱 봐도 콧대가 높아진 거랑 이제 콧끝이딱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게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은 예전이랑 차이가. 네 맞아요. 예전에 혹시 누구닮았다고 랬었죠 아니 죄송해요. <웃음> 네, 그거 너무 그렇게 악용해서 쓰실 줄 몰랐어요. 되게 반반으로 가려던 것 같아요. 하기 전이었다면 사람들도 많았고, 하고 나서가 괜찮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약간 그때의 귀여운 이미지라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여서 별로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병원 같았어. 그냥 <웃음> 병원이 어어 어, 되게 흰색이었어요. 모든 <웃음> 게 되게 흰색이었어요. 모든 <웃음> 게 네. 약간 심신의 안정을 주는 어, 그런 색 네. 굉장히 좀엘레강스 하지 않았어요? <웃음>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웃음> 친구들이 놀로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별로 <웃음> 물어보지 않어요 어떤 게 어디서 있나요? 네, 물어보시긴 <웃음> 하세요 어,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오, 스를 사셨어요? 네 소스를 만도던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98점입니다 오, 왜이 점은 사이 음. 그래. 점은 약간... 하기 전이 났는 사람들 약간 말들어오면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래서 이 점을 뺐어요. 같이 수술 원하시는 드한마디 해주세요. 이틀 동안에 그 고생스러움을 참으실 만한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수술 후에완족도가 정말 좋은데 그 이틀 동안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겠지만, 두번 하라 그러면 못 하겠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이게 아, 근데 하고 나서는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 저는. 약간 수술이 케바케가 있나 봐요. 저는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구독과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아, 더 이상 하면 안되구나치킨키는 <웃음> <웃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안 <웃음> 어, 안 해줄 거야 <웃음> 제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아, 제가 뜨잖아요 보리영상까지다 봤어요? 네 아, 진짜 정말 에바였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몇명 제가 알려줘서 봤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너냐고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나오냐고 와, 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구나 아니 왜요 왜요? 네, 얼굴이 너무 크게 나고 얼굴이 완전 와 빵빵독처럼 나왔어요 그거 편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보세요? 진짜 <웃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얼굴을 다망쳐놓는지 몰라요 <웃음> 포기한 장식을 해세요 웃어? 그렇게됐어요 지금은 또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웃음> 여기 진짜 예쁘게 나와요. 저 얼굴 좀꼭해세요저 얼굴은 꼭 해주세요. <웃음>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얼굴을 다망쳐놓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웃음> 써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웃음> 그건 편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되게 착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잘생기셨어요 <웃음>